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1항 전세권자가 목종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입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전한 경우에 하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황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제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제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3항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4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